바위 원소 캐릭터가 필요하고요 가운데 비석을 활성화하시면 퀘스트가 시작됩니다 자, 바닥에 보이시는 저바위 원소 모양 저쪽에 이제 바위 캐릭터로 원소 스킬을 사용하시면 활성화되고요그 다음 위치는 이제 비석 기준에서 6시 방향 뒤쪽으로 쭉 가시면은 이렇게 높은 곳한개있고요 여기 찍고 난 다음에 다시 아까 그 비석 있는 위치로 가줍니다 시작하는 비석 위치에서 11시 방향에 또있고요그 다음에 바로 보이는 저기 추추족 있는 쪽 그쪽에 그 폭발시켜서 쟤들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가셔서 저기 활성화시키면됩니다 그 다음 또 다시 돌아오시고요 비석기준에서 5시 방향 뒤쪽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3층에 활성화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상자나오고요 생각보다 너무 쉽죠? 이렇게 무명의 보물 마지막 거 얻었습니다 자 그냥 끝내기 아쉬우니까이청어포에 있는 모든 상자들 상자들 얻는 자리 다 가보겠습니다 처음에 실령 따라가는 거, 이건 뭐 누구나 알겠죠? 여기서 상처한 게 나오고요. 그다음에 여기 바로 밑에 한개더 있습니다. 그다음에 여기 밑에 또 가면 있거든요. 여기 다리 밑에 있습니다. 차례대로 있죠.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도시면은 또 하나있거든요 아 한마리만 딱 저기있었네 아왜또 밑으로 떨어졌어 자, 여기 먹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 호수 쪽으로 내려가줍니다 물 있는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그 풍선 맞추는 그 기믹이 하나 나오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상자 한개 가져갑니다 자, 여기 상자를 먹고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상자가 세개 있거든요 저쪽에한 개, 여기 한 개, 음, 저 안쪽에 몬스터 있는 쪽은 이제 심연 베이지가 물 속성하고 얼음 속성이 있어서 조금 귀찮습니다. 자, 이 안쪽 먹어주고, 자 여기도 이제 장치 해제를 해야되는데 요렇게 보면은 전체가 잘 안보이잖아요 한번에 다 보이는 곳으로 가줍니다 나무뿌리쪽에 저쪽으로 가주면 되거든요 올라가서 나무뿌리 요쪽에 오시면은 전부 다 보입니다 엠버로 바꿔주고 자 밑에 한개 오른쪽 한개 12시방향 기둥위에있어요 그 다음에 11시방향 영상엔 잘 안보일수있는데 딱 저자리에서 보시면 딱 보입니다 그럼 빠르게 상자격득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맨구석 저 안쪽에 또 하나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자의 위치까지 다 알아봤습니다.